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023년 새가밝겠습니다 여러분 병신년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 병신년이요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냥 병신년이라고 말한 거죠? 맞아요. 아. <웃음> 그 우리가 이제 2022년에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음. 2022년 12월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날이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10월 1일이 딱딱 시작부터 제 생일이었어가지고 친구들의 또 이제 축하도 받고 많은 분들의 이제 화환도 보내주시고 음, 생일 때 응. 화환을 받았어? 아니 옷구라요 그냥 선물 받았는데요. 근데 <웃음> 왜 과대포장한 거야? <웃음> 너무 과대포장한 거 아니야? <웃음> 매년 12월은 저한테 참 의미가 많은 날이거든요. 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전 별로 의미 없는 날이었어요. 저요? 네. <웃음> <아니, 정말. 웃음> 저요? 아무것도 안해서요 <웃음> 오케이 y 스트 저는 So, 월에 u r e 방송이 u r 었어요 t a p 면 행사가 많잖아요 a m 응, 맞아, <웃음> 맞아 맞아. 기억에 남는 뭐 방송 h a n 가있었어요저 단발해야 돼요. 왜요? r 티 걸려. o u 퍼센트에서 넣어놨는데 그걸 세달 동안 누가 돌려서 뽑았거든요. <웃음> 제 남동생이 머리를 계속 기르다가 갑자기 잘랐길래 어너 갑자기 고집 피서 기르다가 잘랐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네. 제가 그 소환 그거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길렀대 나도 할 기구 알려줘. 아, 이래서 1월1일 이제 새해를 기념 기념하면서 어. 머리 잘라서 기부하기로 도 했어요. 의미 있다. 그쵸 괜찮죠. 의미 있다. 증거 있어요? 동생이 그랬다는 증거, 기부했다는 증거? 제 동생한테 왜 그래요? 그냥 <웃음> <웃음> <웃음> 제 동생 한테 그러면 12월에 저희 리플에 업로드되었던 영상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다고 생각되는 영상이 있나요? 야, 수업 들었던 것 중에 어 저번제 거. 정훈이가 팬 던진 거 있나요? 정훈이가 진짜 정훈이 팬 던진 거. 그 마음을 볼때 이제. <웃음> 어, 어. <웃음> 영상에는그 카메라 구도 때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훈이가 진짜 화가 나서 보드마카를견졌는데그제 베이지색 바지 다 튀었거든요. 그, 그 거, 버리고. 응. 어디에 아, 정수, 바지 버리고 오빠 어디 튀었지? 아제 정수 제 정수리에도 튀고 나는 흰색 응. 바지. 그날 어. 처음 입은 흰색 바지. <웃음> 맞아. 내가 지금 제 정수리에 튀어졌는지도 아직도 몰라요. 또 12월에 또 우리가 또 연말 파티를 하면서 아 친구들을 또 이제 한치에 데려가지고 애장품 경매도 하고 이런 음, 시간 가 있었잖아요. 네. 데블레닝 괜찮으세요? 대몰레님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네. 토끼 소주 선물로 줬어요. 아 진짜 뭐라 뭐라고 했어? 어? 제한테아제테 네, 네. 어. 그래서 다음 질문이 뭐 업로드 중에 아쉬웠던 영상이나 오해를 풀고 싶다는 영상 여기서 저는 여기서 또 연말 파티를 좀 꼽고 싶어요. 저도요. 예. 네. 뭔가 막 주제들이나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 또 미리 또막 이게 음. 알았고 이제 그 친구들의 성향을 또 알았다면 우리가 이끌어주는 콘텐츠가 될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아쉬웠었어요. 또 이제 열두 명이다 보니까 응. 한 사람씩 자기 얘기만 해도 응. 한 시간이거든요. 응. 응. 그래서 조금, 조금 힘들었다. 응. 대본 레 친구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해주자면 예시로 보냈던 영상에 나온 응. 애 작품들이 좀 하찮은 것들이었어요. 응.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맞춰서 들고 왔는데 응. 유진이 이제 친구한테 말해줬다는데 저는 응. 신경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웃음> 난말해줬거는 어. 작년에 내가 욕 먹었으니까 어. 언니 저처럼 되지 마세요. 나 어. <웃음> <웃음> 그냥 그거. 아, 친구가 그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오히려 내가 미안했어 아 말을 안 해줘가지고 아 2022년에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나요 어, 저는 강아지였어요 아! 프리! 프리! 피이! 피이! 어때요? 강아지 처음 키워본 거 아니에요? 데려오기 전에는 굉장히 고민이나 여러분들 많았는데 응. 막상 데려오고 함께 살아보니까 정말 데려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응. 나중에 진짜 내가 그 사람 아기를 응. 가지게 되었을 때또 어떤 것들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미리 앞서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리고 굉장히 삶의 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 저도 저도 이번에 <웃음> 행복하게 한게 우리 고양이 아, 맞아. 고양이 맞아. 두 마리랑 네. 남자친구 이렇게 세 명인 것 같아요. 음. 세 마리. 똥 오줌을 다 가려? 아, 어, 똥 오줌은 어, 다행히 잘 가려요. 음. 처음에는 못 가렸는데. 음. <웃음> 상현이도? <웃음> 네. <웃음> 저는 이사했던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사를 한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사 이후에 삶이 좀 편해져서 좋았어요. 아그 전에는 피스텔에 살다 보니까 응. 뭔가 삶을 산다기보다는 아, 그냥 맞아. 일하는 공간 응. 느낌이었어. 지금은 가정집 같은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응. 이사를 하고 나서 제가 요리도 엄청 열심히 응. 하고 응. 그래서 여기 집에 살면서 제가 성격도 뭔가 바뀌고 좀더 응.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좋았어 음. 집도 꾸미고. 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쯤에 동생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너 지금 같이 살아? 오빠가 말했던그방 동생 방이야. 아 진짜? 아. 그 창고 방?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그때 이사때잖아 라고 했던 게그 이후에 이제 동생이 사니까 집 거기에 닿겠으지아 아어 아, 그때 잠깐 임시였어. 그방안 추워요? 안 추워요. 2022년에 나를 가장 슬프게 한 것? 저, 저는 저 있어요. 제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아, 근데... <웃음> <안> 왔었는데, <웃음> 네, 소리만 키고안 아파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른데 저 어머님이 건강이 좀안좋았어 그래서 그게 제일 슬펐는데 최근에 엄청 좋은 결과를 받았어아 진짜? 진짜 다행이다. 네. 완전 완캐는 아니지만 엄청 진짜 좋은 결과를 받아서 네. 완전 행복해졌어요. 울기도 음... 많이 울었나요? 어, 엄청 많이 울었죠. 응. 한때 그때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번에는 시즌이었어? 원래가였어 저는 2022년에 가장 슬픈 달이 12월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슬픈 일이 있었다기보다 뭔가 그냥 정신적으로 힘든... 새해는 아, 네. 이제 뭐 힘들던 만큼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네. 이제 주변 사람도 이제 도우면서 내일 또 함께하자 라는 음. 관심이 있고아 요리하는 데또 재미를 붙여가지고 요리 콘텐츠를 음.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요리를 좀 배워보자. 어 그럼 저랑 요리 대결해요. 네. 어 근데 요리, 저 요리 지금 개잘해. 얘이상 해. <웃음> 네. 아이씨 너네 집에 밥솥 있어? 뭐별 햇빵... 어,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아니 햇빵, 햇빵 는 거. 요리에 관한 관련한 거막 5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그니까. 밥솥이 쏘는 거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우리 두 분의 또그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춤을 취미로 할 거예요. 원래 춤으로 돈을 벌었다면어 아, 진짜? 네. 어 일을 하면서 음. 춤을 취미로 추자. 아하. 조금 더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살자가지고큰 음. 아, 행복을 쫓느라 불행해하지 말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 근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거는 다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래도 느껴야 작은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아, 이렇게 해도 어, 행복해.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억지잖아요. 아, 씨발. 말하면 <웃음> 왜? 아 근데 되게 큰 결심이다 <웃음> 네. 어. 그니까 러어아 저는 작년을 되돌아 보니까 왠지 제가 좀 무심해지고 있는 거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책이나 영어 이런 쪽으로 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 라는 음.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음. 왜냐면 말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음. 너무 많이 까먹는 거 같은 거맞아 맞아 맞아. <웃음> 근데 이렇게 살다가 아, 멍청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맞아. 더 똑똑해지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어 무식한 거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응. 저는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거 같아서 우리는 좀 무식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무식해야 그거는. 움직일 수있겠더라고 어. 만약에 아, 뭐 키보드를 누른다 않아서. 치면 내가 키보드를 어떻게 눌러야 효율적으로 누를 수 있을까라는 <웃음> 생각만 하다가 하루가 지나갔어. 근데 그냥 누르면 되는 거죠, 무식하게. 응. 응. 그래서 나는 좀더 오히려 무식해야 내 일을 좀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응. 아. 무식하게 살아보자는 라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응. 우리 리플 회원분들은 2022년 어떻게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새해 또 계획들 뭐 계획 많이 하고 이제 많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새해도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계획한 한해또잘 헤쳐나가 보시고 또 2022년 을 마무리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한번 또 이렇게 돼지볶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찬한한해 보내십시 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